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쌍음 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진입도로입니다. 마을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토지매매입니다.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보이며 앞쪽에 큰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은 이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아 무성한 잡초가 많으며 가끔 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집처원 전원주택을 지으셔도 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보는 땅은 매매할 땅의 바로 위땅입니다 위에 있는 땅입니다. 매매할 땅의이땅 밑에 있는 땅입니다. 이 방향이 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이곳은 수도와 전기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잡초가 아주 많은 땅매매입니다. 매매할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쪽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나 현재는 풀이 많아서 차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풀을 제거하면 차량 진입은 충분합니다. 앞쪽에 멋있는 한옥이 있습니다. 신광면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본 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외부는 보강토로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이 보입니다 두번째 땅입니다 땅 입구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으로는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땅 진입로입니다 두번째 땅 진입로입니다 현재는 풀이 많아 차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산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이지만 산지 전용 허가비용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바로 가능합니다. 면적은 304제곱미터, 92평이며 도로 지분은 74제곱미터, 23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는 지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 공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도상 거리입니다. 신광면사무소까지 거리는 1.5km이며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시청까지의 거리는 23km이며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